일본 도착해서 바로 프로모션 하러 왔습니다. 이제 30분 정도면 팬분들을 만나게 됐죠. 그렇죠 어떠신가요? 네? 어떠신가요? 기대되죠. 좀 빨리 왔잖아요, 저희 이번에 일본. 8월.. 그, 금방 왔죠. 저는 또 심지어.. 아 그러네. OST. 10월 달에 또한번 왔었어요.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박수로 환호를 해주시지 않았었나요? 아 그때.. 그쵸. 렇 아, 이번에 조금 바뀌었대요. 뭐가 바뀌? 조금 소리 좀냈낼수 있다. 함성을 한번딱낼수 있대요. 아딱한 아, 번? <웃음> 네. 그러니까 아, 이거래요. 잘 모아뒀다가 네. 옆에서 속은 속은 얘기하다가 어. 함성을 와 하고 목소리. 아, 이런 식으로. 어, 어, 어. <웃음> 진짜야? 이게 그래 한국처럼 딱 이렇게 와가 안 되고 어, 어. 옆에서 함께 수근수근은 괜찮은데 그래도 점점 늘, 점점 좋아지고 있다. 그렇죠. 네. 아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오는데 여기가 하라죽쿠잖아요 응. 아까 반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많죠. 어전 하라주쿠 를 처음으로 뭐 아, 길거리 아 길거리 본건 예, 처음입니다. 이라서 맨날 시부야 쪽만 봤으니까. 네. 예,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제 차량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치, 많이 못 봤는데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. 그, 여기 바로 앞에 하라주쿠 역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하라주쿠 역이 있는데 저 지난번에 뮤지컬로 왔을 때 일본 그때 또 지하철 타고 해서 하라주쿠 역도 딱 갔었죠. 왜그 좋아해? 아, 너무 반가워가지고. <웃음> 아니 나 그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내 인생의 첫 일본 지하철이었어. 아, 그럼 지하철이 좀 어렵긴 하지. 우리 한국이랑 다른 시스템이라서. 아니야, 똑같아. 그래? 똑같은데 어려운 게그 역을 다 한자로 써져 있어서 아... 이게 한자로 써져 있는 게 어려워. 한자 어렵죠? 어렵죠? 어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았어요. 한 이제 20분, 18분 정도 남았네요. 대박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. 이거 다시 접다 다시 돌아요. 게또 네. 봐요. 존이 선배님을 만나고 나서 요 우리 태형은 케이 선배님을 너무나 믿으니다 제가 컴백한다고 사실 빼긴 했는데 어, 제가 막 힘들고 이러면 한 67, 66, 6까지 내려가고 67. 좀 그냥 고통이다. 그만 70. 그리고 행복하다. 그러면 72가 돼요. 그러니까 이, 이, 바운, 이 바운더리예요. 근데 제가 지금 63입니다.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? 근육도 다 빠지고 지금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여러분들 진짜 다이어트 마, 하지 마세요. 힘들면 알아서 빠집니다. 아까 전에 햄버거랑 이 햄버거 도시락이랑 치킨 도시락이랑 먹었는데 치킨 도시락이 좀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치킨 도시락 한번먹으려 다헷리는데 몇시? 화음 부를 것 같아 계속. 망했다 메인보컬이 무너지면 은 보컬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지휘를지휘를하위를이 있는데 그 지휘도 연습했습니다. 제가 만들었어요. 저저오오 이제 제일팬팬분을을만러왔왔습다다래서예예쁘이이치수뿌 뿌리고. 이게 사실 또 올해는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또 연말에 도 우리 일본에 계신 엘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네, 또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됩니다 보고 싶었다 에다가 좀 장난쳤거든요. 수빈이가 와서 이거를 고 있더라고. 수빈. 이걸로 한번더 증명했습니다. 경찬이 형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찬이 형이 저를 좋아하는 거야. 놀리다니 형을 어떻게 형을 잘 놀려요?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. 딸별로 <웃음> 먹으세요 귀엽다 직접 만드셨나 보다 어, 또 저희가 5월, 8월 달에 일본에 왔다가 이번에 겨울을 맞이해서 일본에 오게 됐는데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과 따뜻한 공기를 나누면서 뜨거운 환호성으로 함께 무대를 즐기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저도 굉장히 설레고 무엇보다 이번 한 해에도 마지막 달이잖아요? 마지막 달에도 일본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 필수곡 노래를 준비했거든요. 이번 처음 선보여드리는 곡들 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선보이는 곡이 곡인 만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인트 하나면 은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일본 곡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참고 전문... 부드립니다 어? 잘하지? I think I'm o k a y 기서다 오늘은 이제 클로니클을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되게 어, 이 치바라는 곡까지 왔는데 여기가 아레기오케이로 활동하고 이제 섀도우를 이곳에서 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되게 어, 여기저기에서 그때의 추억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 리허설 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정겨운 곳입니다 아주 이 일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니시노 카나 님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곡인데요. 제가 사실 혼자 이제 얼마 전에 OST 콘서트로 일본에 왔을 때 제가 잠, 잠깐 짧게 이렇게 불러드렸었는데 저는 그 노래 이제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서 물론 유명한 곡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대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고 좀 가사가 공감이 될수 있을 만한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해서 베스트 프렌드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여보, 파이 예, 마지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자, 류원, 대입니다 안녕하세요, 토니치아 피 병찬입니다. 토니치아, 여러분, 오독고 피 수빈입니다. 시바디 오미야키 마시마 손레드너이의이너레드우산코끼자 바로 빅톤 연대기입니다 예 빅톤 연대기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같습니다. <목소리도> 일이 네. 우 일본 아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. 네. 저희... 네 클로니클클로클이 네, 네.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일본으로 일본까지 네. 네,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네. 네 정말 추운 12월 겨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. 해잖아요. 2025 네, 네. 마지막 해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여기 지금 공연장이 굉장히 좀 약간 먼 곳이 있어가지고 우리 엘리스 분들이 찾아뵙기가 좀 약간 거리상 좀먼 곳이 되기 때문에 네,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주말 시간에 와주셔서 저희 공연 끝까지 봐주시고 또 응원과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음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만족시켜 드릴만한 요소들이 몇개 있었잖아요 그 네.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, 네. 네 12월에 어,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<웃음> 선물 드린 거예요 네. <웃음> 네 그리고 이렇게 연말을 또 우리 팬분들과 함께 어,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